다음은 창을 쓰는 에이든 캐릭터입니다 총 4회의 평타가 있고요 이 캐릭터 의 같은 경우는 4번 스킬 제외하고는 그냥 한 번씩만 스킬 눌러도 발동이 됩니다 약간 서포터와 탱커 중간에 역할을 하는 캐릭터 같고요 일단 솔로인 캐릭터보다는 파티 캐릭터 같습니다 특히 4번 스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평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타 평타입니다 2타 두번째리죠 다음 3타 찌르는 동작이 3타입니다. 마지막 4타. 그리고 에이든의 최솔입니다 자, 에이든의 1번 스킬은 돌진 공격인데, 맞으면 이렇게 공중 상태가 됩니다. 맞으면이에요, 맞으면. 몸 맞출 경우는 자, 이렇게 방패 한번 이렇게 돌진하고 끝나게 됩니다. 원거리에 대한 가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없네요 먼저 막게 됩니다 방패는 폼인가 어아원거리 막아지네 막으면서 카운터 되네요 Nope. 자 다음은 2번 스킬입니다 2번 스킬은 방패를 던져서 최대 5회 공격을 하는 스킬이구요 마지막 공격에 적중되면 은 스턴 상태가 됩니다 요런식으로 사거리가 꽤 되네요 어디까지 날아가지? 어? 자 조준해놓고 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예측샷으로 먼저 이 방패던지기 해서 기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어, 됩니다 먼저 멀리서 방패를 맞추고 아 이건 거리가 짧았네요 아무튼 이런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번 스킬 3번 스킬이 제일 애매한 스킬인데 이렇게 한번 공격을 하면서 방패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방패는 어, 모든 공격을 막아주면 좋겠지만, 원거리 공격만 막아준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평타는 안 막아지네. 평타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호호, 한번... 아... 어, 조금만 늦어도! 완벽하게 막지를 못하네요. 자, 다음은 4번 스킬입니다. 파티 플레이를 위한 스킬 같습니다. 발동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주변에 이 장판이 펼쳐져 있는 동안은 아군의 무기 방어력을 상승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이, 어, 이 장벽을, 아, 이 장판을 펼치고 있는 동안은 스킬을, 다른 스킬을 쓸수 없습니다. 네, 1번, 2번, 3번 다 지금 잠겨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평타와 채솔 네, 슈퍼스킬도 안되네 어 슈퍼스킬된다 아슈퍼스킬 가능하네 이 4번 스킬로 펼쳐지는 동안은 평타, 채솔, 슈퍼스킬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이거 왜 풀린거야 막타 아무래도 이렇게 두개 펼쳐져 있는 동안은 끝까지 안나오는 것 같네요 어 아닌데? 되는데? 그리고 장판을 펼쳤다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더 눌려서 이 장판을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면서 이렇게 주변에 공격도 하게 되고요 약간 트리오에서 쓸만한 캐릭터죠. 저는 이 캐릭터 쓸때 먼저 1번으로 띄우고 평타 3번 아 제가 좀 늦었네요 나오고 여기서 대시로 요걸 후디를 캔슬합니다 후디를 캔슬하고 다음 동작거를 생각해요 미리 방패를 깔아두고 대기해도 되고 4번을 펼치고 이렇게 돌면서 파티원들의 콤보를 이어주는거죠 근데 아까 사전거리보니까 미리 방패로 맞추고 이런식으로 돌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이건 공중에 안띄어졌네 안 오케이 아 넉백이 많이 된다 넉백이 많이 되네 요 이거는 별로 좋은 콤보 아닌 것 같은데 요런식으로 이어가고 다음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3번까지 스킬이 안이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원래 제가 생각한거는 맞추고 펜타 3번 요거 쿨드 캔슬하고 3번 아 안나가죠? 단일로 쓸 때는 나가거든요 스웨이 3번 스웨이 3번 단일로 쓸때 나가는데 이게 콤브로 쓸 때는 안나가네요 맞추고 원투아 좀만 느려도 안되네 이번 이렇게 에이든의 기본적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